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동네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살짝 언덕 쪽에 위치한 아파트였어요. 그날은 남편이랑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공원을 걷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 한 명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셨는데 공원 인도 쪽에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을 콕콕 찍어 맛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게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흠칫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다며 말하니 남편도 그렇게 느꼈는지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쭉 돌다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그 아저씨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일주일 후인가? 이삿짐도 정리하고 이래저래 바빠서 그 이상한 아저씨가 이혀갈 때쯤 혼자 마트에 장보러 가던 길에 그때 봤던 그 이상한 아저씨를 또 보았습니다. 이번엔 주택 골목 쪽에 아예 자리를 잡고 주저앉아 바닥 맛을 보고 있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바닥을 콕콕 찍어대며 쪽쪽 빨면서 그때처럼 또 혼자말로 이게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놀라는 걸 넘어서 괴상하고 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밤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낮이었는데 그러고 있다는 게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때 그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다들 그 아저씨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빙 둘러 피해 가더라고요. 저도 무서워서 아저씨를 쓱 피해서 가는데 그 사람 옆을 지나치는 순간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저도 모르게 후다닥 가게 되더라고요. 장도 후딱 보고 집에 와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온뒤 그때 본 이상한 아저씨를 또 봤다고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정신이 좀안 좋으신 분 같다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저는 그 아저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선뜩하기도 하고 밖에 나갔을 때또 마주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불안했지만 남편 말대로 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하니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사건은 그 일이 있은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집들이가 있어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장을 보고 육회를 사면서 서비스로 생간도 받아서 오던 길이었어요. 짐이 많아서 택시를 탈까? 하다가 시장이 집 근처라서 그냥 조금만 고생하면 될것 같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짐이 좀 무거워서 끙끙대며 집에 가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가 살짝 언덕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파트 입구로 가려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딱그 아저씨가 계단 쪽에 쭈그려 앉아서 또 손가락을 콕 찍어서 쪽쪽 빨며 바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있는 짐들을 몇개 떨구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시 진정을 하고 떨어진 짐을 급히 줍고 다른 곳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물건들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건지 모르고 육회랑 생간이 들어있던 봉지를 탁 하고 밟고 말았어요 검은색 봉지 안에서 물컹하며 팩으로 싸주신 생간이 터져서 시뻘건 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아 이거 못 먹겠다 싶어 마침 가로등 옆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길래 거기에다가 버리고 다시 짐을 챙겨 후다닥 자리를 비우려는 찰나 그 이상한 아저씨가 제가 있는 쪽으로 계단을 올라오려고 하길래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걷고 있다가 설마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뒤돌아 살짝 확인을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좁혀서는 경험을 했어요. 그 아저씨가 제가 버린 육회와 생간 쪽에 앉아서 생간이 살짝 묻은 바닥에 손가락을 콕콕 찍어 날른거리며 먹더니 엄청 환하게 웃으며 방방 뛰며 피 이거야 그래 이거였어 이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거미처럼 납작 엎드려서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혀로 바닥을 막날름날름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막 집으로 달려왔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바닥 맛을 보며 이게 아닌데 라고 중얼거리며 찾았던 것이 설마 피였던 걸까? 라고 생각하니 정말 오싹해지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고 싶었지만 이전에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말았습니다. 그 뒤로 집 밖을 나갈 땐 되도록이면 남편하고 같이 나갔고 혼자서는 웬만하면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그 아저씨를 더 이상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동네에선 1년을 살았고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 왔지만 지금까지도 간혹 생각이 나는 저의 무서운 기억입니다. 그 아저씨는 왜 그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바닥 맛을 봤던 걸까요?